전수창업으로 매장을 운영하려면 우선 요리를 응. 좋아해야 하는 사람이어야 응. 돼요. 어, 요리를 그래. 좋아해야 된다. 그다음에 자기 요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응. 책임이나 응.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돼. 응. 응.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응. 응. 저희 가게가 여기 있는 것도 되게 응. 이 동네 분들한테는 응. 행복한 거죠. 할수 있다. 어그렇 <웃음> 네, 안녕하세요 현장 아이템 개발 오늘은 전수창업 아이템 개발입니다 예, 전수창업 아이템 개발을 위해서 여기 강동구 명일역 상권에 왔습니다 명일역 상권 같은 경우는 명일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히 아파트 상권, 주택가 상권 여기에서 동네 상권, 슬세권 아이템으로서 거의 한 15년 가까이 이 직접 파스타 가게, 동네 파스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오늘 전수창업 매장을 찾아왔는데요. 대중성 측면에서 남녀노소, 한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아이템이라는 차원에서 내가 직접 배워서 동네상권 파스타집 이런 아이템을 전수창업으로 살펴보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한번 들어가서 이전수 평가 아이템이 어떻게 구현되고 이사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14년 장수 가게를 운영하게 됐는지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15년 가까이 이 슬세권 동네 상권의 터줏대가 매장으로 어.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명일역 아빠가 만든 스파게티 유현주 대표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유현주 대표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상권에서 오래 장수가게로 자리막임할수 있었던 것은 물론 유현주 대표의 더, 이, 이 영향이 가장 컸겠지만 1번 상품, 맛 상권, 운영관리 이 어, 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장수가게의 비밀 뭔거 같아요? 제가 특별히 뭐 운영 관리에 노하우가 있었던 음. 건 아니었고, 저도 식당 이게 처음이었어요. 예, 예, 예. 그런데 아무래도 프랜차이즈하고 다른 뭔가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저희 가게가 동네 예, 예. 동네 그리고 여기가 동네 상권이기 때문에 음, 음, 음. 또 거기에 따른 또또 뭔가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많이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예, 예, 예. 그 당시에는 또그 학생들이 음. 파스타 하면은 연령층이 좀 낮았기 때문에 맞아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어필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더 뭔가 인센티브로 줄까?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쿠폰제도 음. 많이 뭐 음. 이렇게 하면서 서비스 같은 거쿠 예, 예. 도장 찍어서 서비스 드리는 거 이런 예, 거그 다음에 예. 직접 나가서 손님들한테 학생들한테 우리 가게를 알리는 역할. 예예 예. 예, 예. 네, 그런 용도도 했었고요. 음. 그리고 가게 운영은 어차피 프랜차이즈와좀 달리 우리가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예예 예. 예, 예. 전수 창업이기 때문에 음. 그 저희가 소스 직접 다 만들 맞아요. 다 어. 이런 손님들한테 어. 아 그래도 여기는 프랜차이즈는 다른 뭔가 다른 질이 주먹고 아. 직접 하는 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그런 퀄리티를 올리면 예, 예, 예. 저렴하지만 예. 맛 좋고 음. 재료 좋은 재료 쓰는 가게 음. 이런 인식을 또 이렇게 남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서 커피도 저희가 아. 마침 같이 일하는 아. 바리스타였기 때문에 음. 직접 볶은 커피. 아, 커피 맛있어요. 네. 소스도 음. 다 일일이 다. 처음에는 음. 이제 좀 했던 것들을 하나씩 응. 하나씩 점점 응. 더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근데 그런 거아 손님들한테 그 휘핑도 맞아. 큰 프랜차이즈 이런 데에서도 저희 국산 휘핑을 쓰는 데는 없거든요. 아 근데 저희는 끝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 원재료 단가가 올라갈지언정 응. 국산 휘핑을 써요 음 생물유에그런 음 그런 거 손님들이 이제 뭔가 모르게 여기는 맛의 차이가 뭔가 느껴진다. 뭔아 뭔가 모르게 좀더 예. 깊은 맛이 난다 이런 오케이. 얘기들이 도는 거죠. 아...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손님들한테 좀 믿음을 아, 얻지 알았을까요? 않았나. 오케이. 파스타 이태리 레스토랑의 이런 뭐 아주 클래식하고 이런 큰 가게는 아닐지라도 동네 상권 작은 파스타 집으로서는 아지트이기도 하고 그냥. 사랑스러운 가게라고 해도 되겠나요? 오래 있다 보니까 <웃음> 믿음이 가는 가게. 믿음이 가는. 그러니까 엄마들이 지금도 어. 전화하셔가지고 어. 우리 아이가 오늘 돈을 안 갖고 갔는데 어. 학교 오케이. 끝나고 갈 테니까 식사를좀 찾을 수, 미리 준비해줄 어. 수 있게 제가 계좌로 보내드리겠다 이런 저자들을 자주 봤거든요. 어. 그만큼 이제 오래 있다 보 오래 맞아. 있고 단골이 80%가 넘다 보니까 예. 응. 다 이제 알게 되는 그런 뭐 오케이. Okay. 전수창업 그러세요. 매장도 역시 네. 성공의 핵심 키는 상권 입지 점포 개발 이 부분 되게 중요한데 그 당시에 저는 이 동네 이 점포를 그때 제가 컨펌을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5호선 명일력도 있었지만 명, 여기 앞에 청소년회관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강동구에서 가장 큰 교회 그 유명한 명성교회가 여기서 <웃음>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 대형교회 옆에서 파스타집 사장으로 산다는 거 대형교회 신도분들을 무시할 수 없는 상권이잖아 네, 잘보여 어, 어떻게 해야 돼요? <웃음> <웃음> 아이러니하게 자, 제가 교회를 안다 어, 그러니까요 제가 <웃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웃음> 교회 신도가 아닐지라도 교회 분들 굉장히 서운해하세요 어, <웃음> <웃음> 그래서 사실은 이 대형교회 옆에 있는 음식점 사장님들은 네. 상당 부분은 전략적으로 그 교회 신도가 되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종교적인 신념은 쉽게 이렇게 바꾸지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그래도 신도분들도 소비자들이고 이 동네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열심히 친하게 지냅니다 <웃음> 아, 교회가 옆이기 때문에 예. 힘든 건 있어요 어. 주말이 어떤? 없어 주말은 쉴 수가 없어 아 토요일이 더 바쁘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평일 매출에 두세 배가 나 지금 코로나라 해서 같이 예, 두세 예. 배가 나오기 예.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이 가게 시작하고 지금까지 주말을 쉬어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 파스타집, 스파게티집, 스파게티 카페 이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저는 수많은 전수 창업자를 제가 직접 배워서 오픈을 해봤지만 예를 들어서 정육점 전수 이런 기본 1년이 기본 걸리거든요 <웃음> 두 번째는 뭐 이런 한식당 전수 이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김차나 된장 온갖 곁들이 찬다 해야 되고 그래서 한식당 전수가 제일 힘들었고요 고깃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제가 저희 회사에서 직영했던 고급 일식집 이런 건 전수가 안 돼요 아예 전수 불가 근데 파스타집은 좋았던 게 크림 소스, 토마토 소스, 오일 소스 정도면 그냥 메뉴 만들려면 2, 30개는 만들 수 있었던 그리고 샐러드 소스 하나 그리고 돈가스 할까 말까 또띠아 할까 말까 음. <웃음> 이런 그래서 아이템과 말이보다 소스 선호 개만 직접 내가 소스를 끓인다면 이건 참 의미가 있는 그리고 전수 기간도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 저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직접 전수를 받아서 그때 한 15년 전과 지금과 비교한다면 그때 직접 유 대표님이 이 매장을 처음에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예요? 음, 일이 너무 많았어요. 어, 일이 많았어요? 직접 다 끓이고 어. 그리고 그때는 어. 요, 그 가르쳐 주신 전수하실 어. 때 어. 재료 어. 하나 하나에 정성을 들이고 칼이 어. 닿는 것과 믹서기 닿는 거하고 어. 맛이 다르다. 어. 그래고 그 소스에 들어가는 재료를 다 일일이 칼로 다 다지고 썰고 이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야 사부님이 잘 가르쳐 주셨네. 네, 기본대로 기본. <웃음> 기본. 아... 그러니까, 와 일이 이렇게 많구나. 그러니까 그때 제가 여쭤봤을 때 소스를 일주일에 한번은 끓이나요? 아니면 어, 일주일에 한, 어. 장사가 안될때 일주일에 한번. 어. 한 아, 아잘될 때는 사일에 한번. 사일에 한번. <웃음>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제가 아까 일식은 전수차가 완전히 했던 게, 일식조리장 기본 사5 0인데 제가 우리, 일식장도 직영을 했기 때문에, 일식장한테 제가 배우려고, 야, 칼질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 마늘 넣고 그때 막 이렇게 내봤기 때문에, 어 마늘 넣고 칼질하고 초밥 정도까지는 전수가 되는데 뒤에 탕, 이, 고급진 일식이나 이런 거 너무 오래 걸렸고 반대로 만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인건비 기준으로 지금도 주방장 급여 4,500 되는 아이템은 전수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4,500 정도 역량의 그 기술력을 갖기 위해서는 제과점 고급 베이커리 파티쉐라든지 아니면 정육점 그 다음에 아까 뭐 저기 만두 가게 사장님 그 다음에 고기 육부장 이런 분들은. 기본 1년 이상의 이 과정이 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몇 개의 아이템을 전수창업자를 한번 그 직접 가르쳐서 오픈해 봤을 때, 길어도 한 달이면 됐던 것 같아. 요 제가 저희 물론, 저희 어, 그렇죠. 역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네, 있었는데, 네, 한달 정도면 네. 소스 끓이는 거, 그 다음에 웍 돌리는 거. 그런 건한 달이면 되는데. 아, 아, 됐는데. 네. <웃음> 기본 뭐 이렇게 뭐가 들어가고 이제 얼마큼 머리가 이제 빨리 반응에 따라 외우는 게 많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보통 한 달이면 어느 음. 흉내훌데요아 그리고 이제 소스 끓이는 것도 그렇죠. 어차피 그거 그거는 딱 용, 용량이 있으니까 그렇죠, 용량이 있으니까 그렇죠. 양이 있으니까 음. 하는데 숙달되는 데까지는한 음. 3개월까지 3개월. 있어야 저는 된다고 음. 생각해요. 맞아. 그때 미끼 상품으로 3,900원 파스타를 했단 말이에요. 음. 그 당시에. 정말 저렴했죠. 근데 지금은 가장 저렴한 게 7,000원이에요. 전... 6,000원. 아, 그 3,000원. 못 올렸어요. 지금 6,000원짜리 파스타가 없죠, 사실은. 이게. 그리고 제일 비싼 메뉴가 하나, 지금 전수창업이라는 것은 모점포 주인 입장에서 이, 메뉴를 세팅하기도 하지만 또 시기에 따라서는 신규 메뉴를 추가하기도 네.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유현주 대표가 추가한 야심작이 파네 파스타예요. 보니까 파네 파스타가 제일 비싸요 11,000원 네, 11 <웃음> <웃음> 파네 파스타가 제일 비싸요 네. 그리고 아까 기본적으로 다 토마토 파스타 다 제일 저렴한 게 6,000원, 6,500원 어, 해산물 파스타 스파게티가 7,500원 야 크림 소스 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매운가루보나라 이런 게 7,000원 그 다음에 올리오, 뭐, 어디 알리올리오 이런, 저, 오일소스 스파게티가 보통 6, 7천원. 다들 요즘 뭐, 로제 파스타 뭐, 이런 거한 7천원. 그리고 나서, 아, 리조또, 밥도 중요하니까. 리조또, 밥도 마찬가지로 7천원, 7,500원. 그리고, 아, 볶음밥 보겠구나. 새우볶음밥, 이런 거한 7천원, 6천원. 피자, 와, 아, 또띠아 피자. 이것도 7천원, 6천원. 그 다음에 샐러드 샐러드도 아까 저희가 시식해 봤는데 샐러드도 제일 비싼 게 5,000원 <웃음> 그리고 커피 2,000원 어, 야 정말 착하지 않습니까? 매출액 1등 메뉴가 뭐예요? 파스타에 대해서 사람들이 스토리티 어, 그러면 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웃음> 까르보나라 까 그냥 파스타는 까르보나라인 줄 알아요 <웃음> <웃음> 여러 메뉴가 있다고 생는게 아니라 오케이 스파게티는 까르보나라 <웃음> 까르보나라가 매출의 1등이구나 <웃음> 그렇죠. 아 7,000원짜리 많이 알려져 있어요 아 사람들이 메뉴판도 안, 안 보고 까르보나라 주세요 그냥 그게 이거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아, 역시 그냥. 근데 그 어차피 그냥 1등이 음.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뭐아 까르보나라 뭐 오곤 스파게티 제일 음. 많이 알고 음, 예, 예, 예, 예. 그리고 아. 예,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도리야 쪽. 와 아, 도리야. 아 그렇구나 치킨 도리야 뭐 이런. 어 그래서 면류와 밥류와 그 다음에 피자, 샐러드, 그 다음에 돈까스까지. 그러니까 아까 유영준 대표가 일거리가 너무 많아요. 욕심을 부려요. 어 그냥 너무 많은 게 너무 많은 게 사실은 핸드메이드 수제 주인의 손길이 많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상 관리하기는 조금 프랜차즈보다 번거로운 건 맞는데, 음. 손님들 입장에서는 훨씬 품질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가격으로 보더라도 요즘 이런 가격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매... 요리가 음. 부끄럽지 않아요. 어, 바로 그거죠. 어. 이 가격에 아, 이 맛이 네. 누구 앞에도 떳떳해. 그래서 뭐, 그, 우리 가게에서 만약에, 그러면. 음. 손님은 안 오셔도 됩니다 라는 생각을 하, 하고 있어요 <웃음> 맞아 <웃음> 이 정도의 이 정도 퀄리티의 맛을 내는데 이걸 만족 못 하시는 분은 어. 저도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을 예전에 상처도 받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죠. 그런 생각을 편하고 그렇죠. 오시는 분들한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백을 그렇죠. 다 만족시킬 수는 없죠 <웃음> 그때 제가 되게 신경 썼던 게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 시설 컨셉이었어요 근데 시설 컨셉에서 지금도 이게 지금 거의 10, 15년이 된 인테리어인데도 전혀 촌스럽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때 제가 프랜차이즈가 못 따라하는 시설 컨셉을 하자. 그래서 제가 이 달리야, 이 화가분을 모시고 왔거든. 과은영 <웃음> 선생님이라고. 근데 이게 이 그림이 좋은 게 시간이 아무리 오래 가도 탈색이 잘 되지 않아요. 질리지 않아요. 어, 질리지 않고. 음. 직접 터치했어. 비한 분위기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진과 이거하고 전혀 달라. 음. 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당시에 벽화로 그렸던 이 달리아. 이 선생님 지금도 한 번씩 내가 통화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뭐 천정 벽화도 많이 시도해봤고 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칼라 마케팅 개념에서 보면 제가 마이, 맛있는 칼라를 중심으로 해서 옐로우와 주황, 그리고 그라데이션으로 해서 천정에도 이렇게 쫙, 이 어디야, 저 그린에서 옐로우까지 한번 이렇게 쭉 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개념으로 보더라도 사진 찍어도 촌스럽지 않은 비주얼 경쟁력 어 그래서 상품 경쟁력 플러스 시설 경쟁력 편안함 어, 그렇죠. 어, 그렇죠 그리고 그냥 질리지 않고 에이, 언제 가도 아무래도. 우리가 양복선전에서 1년을 입어도 10년을 입은 듯한 10년을 입어도 1년을 입은 듯한 그런 게 저는 동네 가게가 가져야 돼. 근데 가장 중요한 음식점의 핵심은 그래도 이 상품력인데 그 상품력만큼은 유연주 대표의 정성과 노력과 진정성과 이게 뚝뚝뚝 떨어지니까 이 동네 소비자들이 싫어할 이유가 일도 없는 거지. 그러면 이 정도 하려면 그때 얼마 정도 들어갔을까? 투자비용.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게 이게 보증금 월세가 어느 정도예요? 저희 보증금이 천삼백이에요 <웃음> 와. 월세는 부가세 포함? 170만 원. 어, 근데, 1300에 176만 원인데, 그때 이게 권리금이 있었어 이게 그당시 호프집, 있었어. 호프집 가게였거든. 권리금 아, 6천. 그렇죠. 권리금 6천. 지금도 이 가게는 나가더라도 권리금 6천 플러스 시설 투자를 이걸 아무리 못해도 또 5, 6천 이상 한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어 이거를 그 당시에 어 그때 직접 인테리어 업체 네, 시설... 디자인 하고, 음. 그럼그 당시에 바닥 관리 6천에 시설 관리 뭐 5,6천 하면 집기 한 2천 집기 어, 2천, 음. 그러면 거의 그 당시 개념으로 최소한 1억 5천 정도 가까이 맞아요. 들어갔던 이거를 그렇게 해서 15년. 그러니까 전수 창업의 핵심은 특히 파스타 집이라는 개념에서는 시설도 이 분위기 정도는 대줘야 된다. 아그 당시에 인테리어 제가 공부도 그때 많이 했던데 쉐비시크 칼라거든 저게 <웃음> 화이트와 해서 유럽의 저저 유로피안 저런 저, 저런 칼라 빈티지 스타일의 칼라 막 내느라고 되게 인테리어 디자인하고 막 얘기했던 기억 지금도 났는데 그러면 이 매장 같은 경우는 전수상 개념으로 봤을 때 보증금이 작으면 권리금이 비싼 거예요. 어, 근데 요즘은 반대로 신도시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5천에 월세가 300이야 이런 거 없어요 이런 매장. 그러니까 월, 월세가 비싸면 무권리 매장도 나오고 1년 렌트프리 매장도 나와 근데 월세가 300, 400, 500이야 이게 맞지 않는 거지 근데 우리 유 대표가 월세가 200이야 이게 사실은 동네 상권에서 오래 버틸 수 있었던 되게 중요한두 번째는 그 그러면 1억, 1억 5천인데 수익성 개념으로 보면 여기 아까 저렴하다는 것은 좀 이제 창업자 입장에서 보면 객단가가 낮다는 거잖아 그럼 여긴 지금 객단가 딱 봐도 네. 만원 나오기가 네. 네. 빠듯하겠다 8,000원 어, 정상적이라면 저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객단가 주택가상권이라도 네. 거의 9,000원, 만원 정도까지는 네. 곧 올릴 가능성도 있겠다 네. 7,500원도 아, 네가... 생각하고 있 어, 그렇죠 좀 올려야 그러면 아, 좀... 만약에 지금 객단가 7,500원, 8,000원이라고 한다면 네. 하루에 100명이 내점하면 80만 원이잖아요 근데 동네상권에서 100명 내점하는게 쉽지 않을 네. 수도 있어 맞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네. 토일은 가능했겠지. 었 아, 그때는. 예, <웃음> 토일은. 잘 <벌었죠>. 어, 그렇죠. <웃음> 그래서 결국은 지금도 이 객단가를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고, 객단가부터는 원가를 생각해야 되고, 마진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2000은 찍어야 되는 매장이에요, 사실은. 음... 어, 이거를. 근데 옛날에는 2000도 찍었잖아. 넘었죠. 그쵸. 어, 넘었죠. 두 번째 고정비용이 인건비인데, 사장님이 주방을 책임지고 네.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적게 팔고 편안하게 장사할 그렇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파스타, <웃음> 이 정도 파스타 조리장 정도를 만약에 직원으로 쓰면 얼마겠어요? 누워있어도 250, 300이야. 누워있어도. 근데 그 역할을 사장이 하는 거야. 그리고 같이 지금 도와주시는 네. 직접 직원분 이렇게 계시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 알바 쓰시고. 네. 그래서 매출액 대비해서 인건비는 응. 요즘 한 25% 20% 정도 봐야 되나요? 요즘에 인건비를 많이 줄였죠 줄였죠 그래서 20% 봤어요. 이하로 줄었고 네. 네. 맞아. 맞아 줄였겠다 두명저세명에서 일을 하거든요 3명. 그리고 바쁠 때는 이제 이제 아르바이트를 오케이. 들어가는데 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아르바이트는 오케이. 안 쓰고 있고 오케이. 셋이서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하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그럼뭐그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음. 뭐 원재료비는 한 35% 35% 35% 40% 35 40%, 40 사이 네그정 네. 아. 사이 그러면 그냥 때. 기본 액면가 2천만 원 매출이라고 한다면 한 20에서 25% 남는다고? 맞아, 2천만 원 매출액 대비 코스트가 35에서 40, 그다음에 인건비 음. 한 거의 거의 지금 여기 같은 15% 내에서도 맞출 수 있다, 임대료. 전체 매출액에서 10% 아래로 떨어지고 어 지금 거의 200이 안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어 이제 세금 있고 부가세 네. 그다음에 그렇죠. 저 5월 30일까지 하는 소득세 이거 맞습니다. 빼면 세후 순이익으로 보더라도 매출액 대비 아무리 못 해도 20%는 20%, 20 정도 그냥 수익률이 아주 높지 않더라도 문제는 장수 가게로 갈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장님의 제가 볼땐이가게 최적화된 눈높이와 그다음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수창업자로서 어떤 사명감 그리고 이 레스토랑 파스타 가게 사장으로서의 그냥 인생 이런 게잘 저는 노가 들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영자 입장에서 정말 판단해야 되는 건데 매출을 많이 올리면 지출도 커지거든요. 네, 어, 사실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남는 게 중요한 건데 매출을 많이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 강도도 많아지고, 맞아요. 그다음에 직원분도 바빠지고. 근데 적정한 선이 있는 거죠. 매출만 생각하면 어, 어. 할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가게 <웃음> 이동는 14년인데. 맞아요. 그래서 돈을 그치. 많이 벌고. 매출을 많이 올리다가 병들어서 장렬하게 돌아가신 분을 제가 많이 만나서 <웃음> 우리 사장님도 어떻게 보면 사장님 행복하셔야 된다 아 그러니까 전수창업자였고 독립매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맞아요. 전수창업 핵심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독립매장으로서 지금까지 그냥 스파게티집 사장으로서 창업 인생을 15년을 이렇게 살아오신 건데 전수 창업으로 매장을 운영하려면 이 정도의 마음가짐은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창업 우선 요리를 좋아해야 되는 사람이어야 돼요. 요리를 좋아해야 된다. 그다음에 자기 요,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어. 책임이나 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어. 고집도 필요하지만 어, 요리에는 그렇죠. 고집이 필요해. 아 어, 그렇죠. 그 손님을 대할 때는 좀. 음. 유연성 있게, 아 네. 어, 탄력 있게, 유연성 있게 때에 따라서는 한성진. 힘때할때내 고집을 좀 꺾을 수 어, 있는 사람. <웃음> 아, 우리 오늘 유연지 촬표 말씀하셨듯이 전수창업이라는 게 레시피만 전수받는 건 전혀 아니다. 아 이거는 음. 레시피의 외적인 요인, 즉그 성공하는 모전포 사장님의 가치 철학 패러다임. 그 성공 인생의 에너지까지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마 창업자 입장에서는 되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저는 가끔 네. 네. 그런 생각해요. 네. 저희 가게가 여기 있는 것도 되게 네. 이 동네 분들한테는 네. 행복한 행복할 거죠. 수 있다. 어, 그렇죠. 그런 렇죠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아요 결국은 전수창업이라는 것은 동네 소비자도 음. 전수가게 음. 이 매장을 음. 통해서 행복하고 음. 전수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도 음. 행복한 음. 그리고 같이 음. 일하시는 분도 음. 행복한 음. 모두가 어떻게 윤희할 수 있는 정말 우리나라 정말 먹거리 어차피 음식 문화를 빼놓을 수 없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전수 창업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라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일단 전수 창업에 대해서 이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오래된 장수 가게 아빠가 만든 스파게티 매장에서 말씀 나누 왔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아이템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